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양지수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그 떨어지는 와중에도 빛나는 종목이 있었죠 바로 이 OLED 관련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OLED 관련 주한 다섯 종목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OLED는 이제 야스 선익이 크로바 부터 이제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OLED 시장의 전망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 글로벌 조사기관인 옴디아에 따르면 이 지난해 노트북 LCD 패널 출하량은 감소를 했지만 OLED 패널 출하량은 이제 증가를 했다고 어, 밝혔고 27년에는 23.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어,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LCD 패널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이 지금 BOE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lg 가 1위 였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 이 가격 경쟁에 밀려서 더 이상 이제 lcd 쪽에서는 이제 거의 손을 뗐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산업 어이 앞으로 이 oled 패널 증가량을 한 20%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애플 이죠 애플이 태블릿 제품 아이패드에서 앞으로 이제 oled 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고 또이 애플은 전 세계 태블릿 시장의 41%를 점유하면서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시장, 이 막대한 이제 영향력을 끼칠 전망이라는 거죠. 이 OLED 패널의 수요에. 그래서 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옴디아에서 이 차량용 OLED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이제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이 성장 산업이 될 거라는 이 전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이 이제 전기차화되면서 자율주행 기능이 첨가되면 앞으로 꾸준히 이제 더 OLED 차량 쪽에 들어가는 OLED 출하량이 이제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보였고 또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 부침이 많은 산업이죠. 우리나라가 이 초기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도를 했지만 그걸 이제 한국과 대만이 뺏어 왔죠. 하지만 이제 중국의 LED는 조금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주도했던 LED 시장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이제 한국은 지금 프리미엄 기술인 OLED 분야에서 세계 시장 아직까지 71%의 점유율을 가지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OLED에서는 중국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 좀 격차를 좀 벌렸죠. 우리 28%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상한가를 간 종목, 한번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한국, 안, 앵커 유전, 어, 요게 이제 그 계속 낮은 시총이 있었죠. 어, 지금 600억대까지 이제 올라왔고, 시총이. 선익이 뭐 중요하죠. 이게 OLED 관련주기 때문에 이 애플이 LG 디스플레이에 선익 OLED 증착기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으로 관련주였던 루멘스, 예, LED 관련주죠. 24%, 야스 18%, 동화일태, 선익의 대주주입니다. 얘가 3%대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케이시 코트렐, 얘는 탄소, 어, 타랑설비 관련주가 케이시입니다. 하지만 또 얘가 이제 히토류 테마에도 움직이죠. 이 바나듐 추출 장치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그, 어, 관련주, 또, 히토류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를 가는 이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니온, 어, 페라이트 관련해서 17, 히토류 관련주 누리플랜, 바나듐 관련주의 같은 바나듐이죠 KC그린홀딩스, 어, 예, KC코트렐의 이 대주주입니다 오늘 15% 정도 반등, 사마전자 11% 오늘 그큰 폭의 반등을 했던 종목은 이 히토리 관련주입니다. 또한번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급히또 어,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종목들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어, 잘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갤러리아 우이 김승현의 삼남이죠. 요 솔루션 하나 솔루션에서 인적분할하면서이삼이 어, 이 김승현 회장의 삼남이 이제 어이 하나갤러리아 우를 어, 지배하게 되게, 되, 되면서 어, 앞으로 하나 쪽이 지금 그 상속 관련해서 계속 안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 또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방산 쪽 이라든가 뭐 이런 쪽 관련해서 태양광 뭐 방산 뭐 이런 쪽에서 어, 상당히 그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이 부모가 자식한테 떼주면 어, 전적으로 좀 몰아주는 경향이 좀 있죠. 전적으로 좀 밀어주는 그런, 그런 쪽에서 이제 하나 갤러리가 하나 쪽에서는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원체 좀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가스델바작은 어, 형지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방비 사절단에 이 형지가 포함되면서 형지 쪽이 어, 대체적으로 다이 상한가를 포함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형제 INC, 형제 엘리트 다 5% 이상의 상승률을 했고 보였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사백 억대죠. 형제가 형제 I N C 가 삼백 억대, 형제 엘리트가 사0 억대. 낮은 시총이다 보니까 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A F W 이차전지 응극 마찰 용접 단자 독점 공급사로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육백 억대. 누보는 뭐 비료 관련해서 원체 낮은 상한. 낮은 그 시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연일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사료주에서는 이제 한일이 대장주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상인더스트리 이 감자 이후에 이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확 쪼그라들었죠 뭐 천억 원이 넘는 시가총액에서 감자를 하면서 300억대 밑으로 떨어졌었던 이 상상위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 외에 특징 종목으로는 이제 신팩이 기계 쪽이죠 자동차 부품 프레스 15% 덕양이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10%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하락장에서 기아 현대가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출 효자 쪽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 하위 부품 단 기업들 오늘 이 OLED와 같이 또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이 부품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오웰리드 관련 주 한번 이 특징을 보시면 JMT가 퍼 수준은 2배 수준입니다. 주당 작년에 1,700원을 벌면서 퍼 2배 시총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낮은 시총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은 PNH 얘는 PBR이 7.7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반면에. JMT는 이제 0.6이죠.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부채를 비교해보면, PNH가 6% 정도 상승을 했고, 부채는 가장 높습니다. 여기 JMT가 33으로 이제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퍼가 이렇게 낮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높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얘가 상당히 높은 퍼를 갖고 있지만, 상승률은 이제 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연 요저평가돼 있는 기업이 어 요런 그 추세를 좀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갈지를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또 시장에서 어, 흐름을 좀 읽는 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뭐 아바코, SNS 뭐 요런 종목들 다 17에서 19배 대 정도 요런 거의 비슷한 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PNH테크 사업내용은 OLED 소재, 또 소재 의 필요, 합성에 필요한 총매제, 원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OLED가 적용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적도 보시면 뭐 100% 정도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1년에 비해서 76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매출은 350억대 어, 지금 뭐 저점 이후에 지금 작년 10월 저점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 있습니다. 다음은 NSU, 어, 이 OLED, LCD, 태양전지 등의 산업용 제조장비 제조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종합 전문회사가 SNU입니다. 실적은 이제 10% 감소한 실적. 그래서 순이익은 75억, 매출액은 1,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회사입니다. 아바코 LCD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바코입니다. 또 아바코는 전고체 전지 수명과 안정성을 높이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아바 아바코고 어 실적으로는 뭐 20% 상승 매출은 또 영업이익 38% 증가 순이익 44% 증가한 어 182억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어 지금 어이 컵형 패턴이죠. 요렇게. 어, 그동안 이 이, 이, 이, 전에 있던 고점 라인 대를 강하게 한번 이렇게 거래량을 실리면서 돌파를 해줬고,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좀 적당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상승한 이후에, 현재는 이제 21선을 더 이탈하지 않는 강한 추세를 때를 보이고 있는 아바코. fns테크 얘는 367%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순이익은 300% 증가했지만 뭐 43억의 순이익을 냈고 매출은 678억. 지금 뭐 쌍바닥을 이렇게두번 찍었죠. 6,500원대. 에 그리고 계속 이제 반등을 했고 이 전에 이 고점대인 11,000원대 근방에서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MT 어 애플이 OLED를 채택하면서 앞으로 이또 실적 개선이 좀 되는 될어 종목이 JMT입니다. 어, 93% 증가한 순이익은 294억의 순익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어, 900억대 22% 증가한 영업 이익률을 올렸던 어이 JMT 어,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량을 크게 터뜨릴 때마다 이렇게 변곡점이 발생을 했죠.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락을 했고 또 한번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시 또 이제 거래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조정을 크게 받고 그리고 바닥권이었습니다. 요 쌍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 400만 주가 터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이제 전 고점 부근에서 크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294억의 어, 순이익이 나면서 어, 지금 뭐 추세를 상승세로 한번 돌렸던 종목이었고 이전고점에서 이제 크게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추세대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 OLED 관련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PNH 같이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기업 또 JMT 같이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많은 OLED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종목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면서 또 올라올지도 한번 지켜보고 OLED가 앞으로 성장성이 좀 그동안은 성장성이 좀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LCD에 비해서. 하지만 이제 LCD가 지고 OLED가 뜨면서 앞으로 이 비전 있는 사업이 됐고 또 삼성에서도 OLED를 적극적으로 좀 미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OLED 한번 주시하면서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